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금산군에 소재한 어, 주말농장용 어, 토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이 보시는 그림인데요 아,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좋은, 괜찮은 매물입니다 이 금산군의 남이면에 위치한 땅인데요 음, 농막용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농막용 소용 땅을 원하신다면 이런 땅을 사야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어,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그 해당 필지는 4필지 중 나머지 세필지를 분양하고 어, 마지막으로 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분양한다고 내놓은 물건입니다 어, 어, 추천드리는 것은 주말농장 농막 음, 전원주택 부지로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대전 안양아시에서 50분 음, 또 수도하고 전기 어, 또 하수시설이 좀 갖춰져 있어요 주말농장을 고를 때 특히 특히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 어, 맹지를 사시면 안됩니다. 기본은 이제 도로는 필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감각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이 그늘 나무 그늘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어,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음, 네모 반듯하고 석축 조금 쌓았다고 해 가지고 어, 양지바르 음, 곳 이런 것을 찾았다가는 여름철에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한번 한두 번 정도 어, 이용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여름철에는 거의 안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정계곡 물을 어, 이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필수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예, 해당 매물은 이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이 예, 어, 이 아래쪽으로 어, 청정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계곡이 이렇게 잘 어, 음, 돌도 쌓고 또 잡석도 깔아서 잘 정비된 이런 모습을 보여 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항상 어, 눈여겨보시고 어, 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어, 안영아이시에서 거리를 대략 재봤는데 복수면을 통해서 어, 또 엄정리라는 곳으로 지름길이 있어요. 그래서 엄정리를 통해서 남이면 거쳐서 어, 대항리라는 곳입니다. 아, 말 그대로 아주 청정구역에 위치한 어, 물건이 되겠습니다. 에, 거리상으로는 약한 33, 음, 35km 정도 되는데요. 안영IC에서 약 50분 어, 소요된다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 다시 음, 이 내역을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기어 니은, 디귿, 새 필지는 이제 분양이 완료돼서 어, 기어하고 디귿 같은 경우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사람들이 예, 주인들이 오셔가지고 주말 농장 겸또 어, 예,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계시는 곳이고요. 현재 분양할 곳은 리을이 어, 되겠습니다. 이게 분양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계곡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음, 다 이제 내필지 네 모두 계곡을 접하도록 어, 다 내려가는 길이 있고 접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약한 3-4m 음, 3, 정도의 이제 도로 어, 내려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도로에 접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 필지는 리 예, ㄹ이 되겠습니다. 분양종으로 어, 음,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표시된 리 예, ㄹ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그늘이 어, 이렇게 한 음, 수령 한3 4 0년된 예, 르티나무 군락지가 되어 있어서 그늘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도 지원하는 조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는 이제 신청해서 음, 바로 옆에서 따시면 되겠고 하수구는 음, 바로 이제 관이 다 삽입되어 있어서 어, 그쪽에다 연결만 시키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내역입니다. 매가 9500만원에 나와 있고요 평당가로 따지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53제곱미터인데 288평, 약 300평 미만으로 주말농장용 토지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지역은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 상황은 도로하고 이제 그 설명드렸다시피 계곡이 접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수도하고 이제 하수시설이 이제 어 지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및 주말 농장, 또 농막용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 ic 에서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정 계곡과 도로가 접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앞에가 답답한 면이 없고 탁 트여 가지고 가슴이 아주 시원하게 예, 또이 주변에 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음, 외로운데 네필지 이제 그 농막 설치된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시면 현장에 그동 어, 영상을 촬영했는데동 영상을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하겠습니다네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음, 금산군 남이면 음, 대영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보시다시피 아주 경관이 어, 뛰어니 곳에 위치한 매물을 어,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3년 전에 한 1300, 1130평 정도 되는 걸 4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3필지는, 두 예, 음, 필지, 3필지는 분할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것을 양도세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아,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된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 너무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진입로가 전방에 보이농구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동으로만 산을 끼고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음, 해당 필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필지 어, 중에 마지막 남은 이쪽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는 보시다시피 어, 아주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네, 폭이 음, 3m에서 4m씩 새집이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 3필지에 들어가는 도로고 이제 가운데 저기 농막이 앉혀져 있는 네, 부분이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내물인데 어, 들어가는 입구를 어, 3필지에 같이 공동으로 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폭은 지금 이 이 막이 쳐져 있는 이 부분부터 이쪽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너비는 한 3m에서 3m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시다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되어 있는 부분이 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작년에 깨농사를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아직 그 비닐을 갖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주위 테두리에는 지금 아로니아 나무가 한 대여섯으로 식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로니아가 어, 조금 식재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가격이 괜찮아요. 몸에도 좋다고 하시니까 겠습니다. 지금이 비닐이 원형돼 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음, 약 288평이 조금 넘는데 테두리는 수령한 3, 40년 된 어, 느티나무. 어, 이제 석양으로 해가 넘어가면은 그늘을 확보하려고 느티나무가 경계선에 짓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단정이 설치가 돼서 수도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앞 조망이 네, 어, 탁 트여 있어 가지고 답답하지도 않고 여름철에 그만 농장 또는 이 전원부터 할때 유의사항이 이 그늘하고 어, 그맥가 대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으로 뇌가로 각 필지마다 이렇게 접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음,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 직접 그, 그, 하수, 그 수관 하수관을 직접 연결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어, 그, 베드룹이라고 하나요? 여름나무도 예. 쉽게, 쉽게 되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은행나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주 메리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지역인데요 어, 수령 한 30-40년 된이느티나무가 둘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어, 잡석이나 이런걸 깔고 잘가고서해먹이나이런거 어, 설치를 해서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부분은 이 고사리 밭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주부님들은 이제 봄철이 딱 들어오면은 고사리 끈이라 정신이 없는데요. 여기는 저용 고사리 왔지로잘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당 필지가에 예, 들어가는 예, 계곡하고 그 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뚝이 박혀져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지식 이제 그 계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응, 잡석하고 또 돌을 이렇게 쌓아서 물놀이도 할수있게 그런 어, 시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량도 일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아주 청정 일급수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아주 깨끗하니 어, 지금 봄철인데도 굉장히 이 정도 흐르면은 굉장히 많은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조그만한 어, 땜을 이렇게 막았는데 어, 장마철에 이제 자갈이 흘려 내려와서 좀 메꿔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늘하고 이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곳에 예, 땅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매물은 <웃음> 얼른. 선점을 하셔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니다이 주인분도 굳이 팔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양도세도 좀 완화가 되는 시기이고, 또, 어, 개인 사정상, 어, 그런 대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나오게 된 매물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 어, 물이 자라 있는 부분이 좀잡초가 제거된 모습인데요. 이쪽 앞부분은 30평, 30평 정도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확보하셔가지고 이쪽에 어떤 데크라든가 테이블 버튼을 놓으셔도 아주 그늘이 좋습니다. 바로 옆부분으로는 유효수 내과가 흐르고요. 그리고 정화조라든가 오염수원은 내필지 모두 이 부거 밑으로 다 나와 있도록 게 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일곱수를 사용할 수있고요또 상류에 또 오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아주 괜찮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눈정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세번째 필지 첫번째 필지는 용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말마다 이제 저희 분들이 전원생활 나름대로 한적하고 쾌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보다도 한 서너 집 정도, 네집 네 정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전원생활을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